일하자 일. 무슨 일이죠? 도움이 필요한가요? 네? 도움이 필요한가요? 도움이 필요한가요? 전투 준비 완료 전투 준비 완료 광석이 부족합니다 도움이 필요한가요?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넵 사령관님 전투 준비 완료 내 표적은 어디 있지? 내 표적은 어디 있지? 넵, 네, 사령관님. 전투 태세로 아이고죠 기다리는 것도 지긋지긋하군. 전부 잿더미로 만들어주마. 알수 없는 힘이 느껴지는군. 게임을 시작합니다. 도움이 필요한가요? 도움이 필요한가요? 무슨 일입죠? 할수 있습니다 이동이 근질근질하건 이동하겠다 무라 뜯어지마 신속하고 빠르게 이런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동하겠다 무라 뜯어지마 무 신속하고 빠르게! 이동하겠다! 손톱이 근질근질하곤! 아 <웃음> 이동하겠다! 물라 뜯어지마! 무슨 일입죠?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빠르게 이동하겠다! 으아! 이런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여!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으아! 손톱이 견질근질하군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석이 부족합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으악! 으악! 으악!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선터미 견질견질하군.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선톱이 견지에 견지라건, 무라뜯어지을 신속하고 빠르게. 선톱이 견지에 견지라건, 선톱이 견지에 견지라건.